네. 이때 우리가 만약에 여 A를 뽑는다고 해요.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거는 R과 C, D. 그리고 여각이 필요하면 여각과 여각이 필요하고 여각이 필요하면 여각과 여각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 각을 각이 있게 해주는 변들이 있잖아요. 그게 빗변이 되게, 되게 하라는 거죠? 네네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일단 우선 어, 왜 그런지도 해야 하겠죠? 그렇죠? 그러면 일단 먼저 공식 먼저 써줄게요. 공식 먼저 써주면 sin a sin b sin 자 이렇게 되고요. 얘는 세 가지 경우로 증명을 할수가 있어요. 네. a가 얘가, a가 직각 a가 등각 이렇게. A가 일단 외다인 경우에 대해 확인을 해줄게요. 음. 이렇게 네. 됐을 때, 이 친구를 A, 이 친구를 A, 이 친구를 B라고 줄게요. 네. 그러면 우선 일단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음. A 플러스 B겠죠? 음. 그리고 뭐, 우리가 이런 삼각형이 있을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 면 여기는 A 플러스 B라는 삼속이 있었죠 이, 친구, 이 친구는 A 플러스 b 일거예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전체 값에서 저 안에 뭔가 원주각을 아중심각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A플러스 마이너스 여에다가이메일뺀 것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응. 중심각은 1B 원주각은 B가 나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가가 성립한다. 그러니까 응. 원,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 배당 안하는 거라고 주십